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만취 후 기가를 포기하고 차 안에서 취침 중 지식사였다면 자동차 상해의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비자원 분쟁조정례를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비자원 위원회의 판단, 쟁점, 운행 중 사고 여부에 대하여 피보험자 자신이 차량 내에 신발을 벗어둔 사실과 소주 및 비스킷 프로 쓰러기가 발견된 사실만으로는 피보험 차량을 장시간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의 사실관계 및 주변 정황을 종합하여 피보험 차량의 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 당일은 토요일이고 오후에는 공사가 없어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보험자가 장시간 잠을 자야 할 정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피보험자가 장시간 잠을 자야 할 정도로 피로한 상태였다면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이불 등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잠을 자면 되는데 굳이 사무실로부터 불과 200m가량 떨어진 곳까지 차량을 이동한 후그 차량 내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보험 차량을 장시간 잠을 자기 위해 이용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보험 차량은 발견 당시 차량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었고 우측 방향 지시등이 켜 있는 상태였으며 피보험자의 자택 방향인 도로를 향해 있었으므로 차량 운행을 완전히 중단한 다음 장시간 잠을 잘 목적으로 차량을 정차시켰다고 보기보다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잠시 정차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피보험자는 발견될 당시 운전석 등받이를 운전하던 상태로 세워둔 채 양다리는 복부쪽으로 바짝 당긴 상태였고 양팔 또한 비정상적인 형태로 비틀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조수석 방향으로 누워있었는데 통상 장시간 잠을 잘 목적을 가진 경우 운전석 등받이를 뒤로 눕히고 팔과 다리는 편안하게 늘어뜨리고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나 피보험자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의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주차용 브레이크 손잡이가 있는 조수석 방향으로 누워있는 자세였으므로 장시간 잠을 자기 위한 자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을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때 피보험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기가 불안하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집에 계신 노모가 걱정할 것을 우려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하였거나 다른 이유로 잠시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려고 하다가 잠이 들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질식사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같이 피보험자가 차량을 일시적으로 정차하여 휴식하려다가 잠이 들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질식사하게 된 경우는 차량을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거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지 않은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의 자동차상해담보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